왔다 왔어 진행자 왔답니다 왔다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여성 전문 종합병원 차병원으로 찾아갑니다 지하철 구호선 언주역에 내려서 8번 출구로 100m 정도 신논현역 방향으로 가시면은 차병원 신축 건물이 나옵니다 아직 개원 전입니다 개원은 2021년 2월 15일날 개원할 예정이며 그날부터 진료를 한다고 합니다. 신축 건물의 모습을 쭉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3층에서 6층까지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지하 1층에는 약재와 영상 진단 코너가 있습니다. 1층에는 로비와 카페가 있으며, 2층에는 내과, 산과와 수납 입퇴원이 가능합니다. 3층에는 수술실과 회복실이 있고, 5층에는 분반실이 있으며, 6층과 7층 8층 병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9층과 10층은 호텔 라마즈 라운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층부터 16층까지 호텔 객실이 있고 요 17층에는 카페와 객실이 있고 마지막에 옥상에는 루프 가든이 있습니다 아, 차병원은 기업처럼 차병원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대의 헬스케어 그룹으로서 전세계 8개국에 66곳의 의료기관과 관계의 의과대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남 차병원의 모태가 된 것은 1960년 서울시 중구초동에 차산부인과가 그 모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으로 60년 정도 지났고 었 차병원에서 탄생한 아기만 해도 40만 명이라 된다고 합니다. 지금 강남 차병원은 차병원 사거리에 있던 차병원이 이쪽으로 신축해서 옮겨서 새로운 영업 형태를 구성해서 개원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지하 6층과 지상으로 봤을때 17층과 루프까지 하면 18층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성 전문 종합병원으로서 현대 저출산시대에 아이와 여성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 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병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신축건물 강남차병원을 찾았습니다 그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